오늘은 치유의 숲으로 늘 알려진 장성 충명산 편백나무 숲을 찾았습니다. 시작은 모함 주차장을 시작으로 우물터, 정상, 치유센터, 추함 주차장으로 약 7km 3시간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. 현백나무는 피톤치트의 영향으로 면역력 향상과 스트레스, 해소 등의 효과가 좋아 힐링의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.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코스가 있어 본인의 체력에 맞게 숲 체험을 할수 있고요.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숨을 벅차게 합니다만 자연스럽게 피톤치트를 즐길 수 있게 하네요. Let's go. 정상에는 정상석과 팔각정, 정망대가 설치되어 병풍산, 출산 등을 볼수 있습니다. 추암 주차장으로 화산 중에 만난 임종국 선생의 공덕비와 치유센터를 만날 수 있으며 살림욕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가족과 함께 떠나봅시다. 스트레스 한방에 해소됩니다.